짠! <목소리> 설빙! 쿠앵크 구슬설빙!! <굿> <목소리> 가격은 11,900원입니다. 리뷰를 도와줄 하영입니다 하이~~ <목소리> 영! 케이크 자르는 것 같은 느낌? <목소리> 오, 오, 오, 어~~ 어어어 오! 어, 어, 어, 어, 야 그냥 그렇게 들고 있어! 구성은 <목소리> 쿠키앤크림, 바닐라 아이스크림, 구슬 아이스크림, 우유얼음입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생각보다 구슬아이스크림좀 있다! 이 크림이 엄청 다네. 아, 이 생크림이? 응. 음. 응. 일반 생크림보다 더 좋네. 근데 이게 초코파우더가 잘못 먹으면은 음. 약간 시나미스 먹듯이 음. 확 들어온다. 약간 제티맛 나는데, 이것 때문에? 음. 그치. 이 생크림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층 사이에도 있, 있더라고. 음. 그래서 그런지 뭔가 부드러운 맛이 강한 것 같아. 하나, 둘, 셋. 구슬 아이스크림 털빙이 처음 나왔을 때 지구 구조에 지각만큼 만 들어가있다 막 그런 식의 이제 평판을 갖고는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어?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득그득 들어간 느낌이랄까요? 빙수에좀 새로운 식감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이번에 조합 되게 마음에 들고요 단맛은 달아요 정말 달아요 너무 달고 해가지고 질리는 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먹어야 된다 음, 맞아요 그리고 이거 조합 자체가 맛있는거는 조합이지 맛있는 거좋아기 맛있는 거여가지고 맛이 없수가 없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실패할 확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자가 응.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응. 식감이 좋아요 일단 그리고 응. 그냥 케이크 응. 같아 그리고 먹으러 온다면 눈 넓이 설빙을 먹겠다 <웃음> 아 안녕 <웃음> <웃음> 어 너무 달아 그리고 지금 마이벤지가밥 자윤팩이고 디저트를 먼저 먹여가지고 야 진짜 TMI다 <웃음> 다음부터는 밥을 먼저 먹어보는 걸로 예 마지막 디저트로 어떤지를 봐야 돼 아, 네, 네, 네. 여기 디저트 카페에 나와요 어디에서 예 아, 네. <웃음>